안녕하세요. 배우다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시간 읽기, 시간 읽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 다섯 가지로 나뉘어요. 새벽, 아침, 낮, 저녁, 밤,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한국의 시간읽기는 조금 복잡해요. 시간은 한국어 숫자로, 부는 한자어 숫자로, 초는 한자어 숫자로 사용해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한국어 숫자 시, 시간은 이렇게 씁니다.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자, 한번 빠르게 읽어 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읽어 보세요.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잘 아시겠죠? 한국어 숫자 시는, 시간은 조금 달라요. 하나시 아니에요. 한시예요. 둘시 아니에요. 두시예요. 셋시 아니에요. 셋시예요. 넷시 아니에요. 넷시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한자어 숫자로는 분을 써요. 1분, 35분, 59분 이렇게 써요. 한자어 숫자 초, 초는 한자어 숫자로 써요. 4초, 27초, 48초 이렇게 써요. 자,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새벽 4시 20분 10초예요. 지금 몇 시예요? 아침 7시 54분 49초예요. 지금 몇 시에요? 낮 1시 17분 33초에요. 지금 몇 시에요? 저녁 7시 56분 19초에요. 지금 몇 시에요? 밤 10시, 43분, 51초예요. 아주 잘했어요. 연습문제, 지금 몇 시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예요? 정답, 새벽 1시, 10분, 25초예요. 지금 몇 시예요? 몇 시, 몇 분, 몇 초예요? 정답! 아침 8시 22분, 33초예요. 아주 잘했어요. 지금 몇 시예요? 몇 시, 몇 분, 몇 초예요? 정답 낮 3시 42분 53초예요. 아주 잘했어요. 지금 몇 시예요? 몇 시, 몇 분, 몇 초예요? 정답 저녁 7시 55분 7초예요. 잘했어요. 지금 몇 시예요? 몇 시, 몇 분, 몇 초예요? 정답, 밤 11시 3분 4초예요.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한국의 시간 읽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배우다 꼴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말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